수년간 이제 풍요나 부자를 상상을 하거나 확건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뭐다? 자, 왜확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년간 꾸준히 번영의 확건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 소용이 없었어요. 전 여전히 가난하죠.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아서 다행인지 몰라요. 제임스가 외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학원이 응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맞아요 아 그저 상황이 전보다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지금 제가 지은 빚만 산더미에요 산더미 아니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너무 걱정이 돼서 밤에 잠도 안 와요 제임스는 로스쿨에서 석유 가스법을 전공한 뒤 석유회사에 취업했다 그러나 해외 유전이 개발되면서 국내 석유 탐사 활동이 크게 위축되자 회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당시 법무부 신입사원이었던 제임스는 구조조정 대상 1순위였고 해고된 후에는 계약직과 임시직을 전전했다. 아 제가 왜 지금 박사님의 시간을 뺏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만약에 제가 학원이 이 효과가 발휘가 된다고 해도 석유수출국 기구가 다음에 내릴 결정까지 바꿀 순 없지 않습니까? 전 망했어요. 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번영을 구하는 학원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가난하고 실패하진 않을까 걱정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다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생각을 잠재의식에 들이대면 잠재의식은 그 중에서 더 강한 생각을 수용합니다 가난을 향한 두려움이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긴 겁니다 자요거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풍요로운 생각과 결핍한 생각 두 가지가 있는데 어, 풍요로운 생각은 하루에 5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23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 잠재의식은 두 가지 상충되는 생각을 할때더 오랜 시간, 더 많은, 더 강한 생각에 어 공명을 해서 그것을 현실에 보여준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면 부정적인 것이 당연히 펼쳐진다. 아무리 뭐 부의 허건을 맨날 했어도 그 이상으로 부정의 허건, 허권, 결핍의 허건을 한다면은 그죠? 느낌으로써 한다면은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죠. 어, 제가 하는 생각이 저의 상황을 결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제임스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바로 그겁니다. 모든 생각은 창조적입니다. 어, 생각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그보다 더 강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편지하는 무한한 불을 향한 믿음보다 가난을 향한 믿음과 생각이 훨씬 더 컸던 거지요. 가난을 시각화한다는 것은 가난을 창조하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불을 시각화하면 은 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제임스는 생각을 고쳐먹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의 부탁을 받아 나는 번영을 부르는 효과적인 확언을 하나 써주며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반드시 명상하라고 권했다. 제임스는 가난으로 향해 있던 생각을 버리고 경제적 상황을 걱정하다가 확언 내용을 부정하지 않도록 특히 조심했다. 매일 아침과 밤에 각각 10분씩 시간을 내서 번영을 부르는 확언의 진리를 확언했다자한달뒤 제임스가 편지를 한통 보내왔다. 지난주에 공원에서 열린 무료 콘서트를 보러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유료공연은 보지 못했지만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고 음악을 선물로 여기며 기쁘게 받아들였지요 중간 휴식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타지에서 여행을 온 사람들이라 동네 맛집과 상점을 몇 군데 추천해줬습니다. 제 직업을 이야기하니 조하이 이렇게들 운명이었나 봐요. 라고 말하더군요. 알고 보니 조한 부부의 직업은 석유시추업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살던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서 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석유, 가스법 전문 변호사를 급히 찾고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뒤에 부부는 근사한 식당에서 제게 저녁을 대접했어요.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우리는 함께 일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수익에 따라 지분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번영하겠다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수년간 이제 풍요나 부자를 상상을 하거나 확언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뭐다? 그것의 이상으로 그 반대되는 생각이나 감정을 내가 하루에 계속해서 하고 있을 때잘안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풍요의 상상을 해도 그것에 상응하는 결핍을 느끼고 걱정을 하면은 상쇄가 된다는 거죠 풍요가 상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많은 풍요를 어, 얻기 위해서 돈에 대한 무의식을 정화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화건을 통해서 덮어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빗더미에 앉아있고 현실적으로는 풍요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어, 풍요를 허용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연찮게 놀러간 무료 콘서트에서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가 하필이면은 자기가 일하는 그 직종과 연관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이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같이 식사를 하게 되고 식사를 하다보니까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전에 일하던 회사보다 훨씬 더큰 연봉을 받게 됐습니다 그죠? 그니까 일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일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태도가 불로 향하는 문을 연다 샌디에이고에 머물며 시리즈 강연을 하던 때 클리프라는 사람이 호텔로 찾아왔다 금융 브로커인 그는 이렇게 말했다 승진하게 해달라고 매일 밤낮으로 확언을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학력도 높고 경력도 많아요 자격은 다 갖췄는데 저를 부르는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상황도 너무 좋지 않아요 바이오 기술 쪽이 최근에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이른 시일 내로 대박이 터지지 않으면 파산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제 잘못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형편없는 조언을 해줬거든요 저를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을지 모릅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클리프는 전 직장 상사들과 현재의 직장 상사들을 원망하며 앙심을 품고 있었다. 나는 마음이 적개심이나 원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한 아무리 확언을 해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설명을 했다. 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자, 아무리 확언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누군가에 대한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뭐 단체나 어쨌든 간에 원망하는 마음 앙심, 분노심, 뭐 복수심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아무리 확언을 해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설명을 했다. 이는 산성 물질과 알칼리성 물질을 섞는 것처럼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드는 행동이다. 그러니 마음을 고쳐먹고 생산적인 생각에 집중하며 타인과 자신을 용서하도록 노력해보라고 제안을 했다. 내 말에 따라 클리프는 하루에 두 번씩 직장 동료를 축복하고 승진을 요구하는 확언을되새기며 명상을 했다. 클리프는 확언을 충실히 반복하여 그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했다 그러자 잠재의식은 그에게 맞는 책과 수업, 선생님을 끌어당겼다 그는 자신이 잠재의식의 미묘한 힘을 발동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클리프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더 높은 연봉을 받았다 게다가 그가 과거에 투자했던 기업 중에 한 곳이 특허를 획득해서 주가가 세배나 올랐다 클리프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꿈을 현실로 이루는 관문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결한 꿈을 꾸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은 비전이 있는 길을 따라서 걷는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은자이 사람이 승진하려고 계속해서 확언했습니다. 그죠? 승진하려고 계속했는데 안 됐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 원망하는 마음과 앙심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죠. 그거 하지 말면서 그러면서 승진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이제 했고요. 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게 했더니 그냥 다짜고짜 승진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뭔가 꼭 짠하고 약간 마법처럼 모든 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자, 여기 보면은 잠재의식이 그에게 맞는 책과 수업, 선생님을 끌어당겨줬다. 그에게 필요한 책과 수업과 선생님. 이 사람이 승진할 때 이게 이게 이게 필요해 그러면 너 이거 공부해야 돼너 저거 뭐저 뭐저 선생님 만나야 돼저 스승님 만나야 돼 멘토 만나야 돼어너 거기 가서 이거 배우면돼 필요하다면은 그 능력을 얻게끔 잠재의식이 이끌어 준다 필요하다면 능력이 필요하다면 어누군가를 만나야 돼 스승님이 필요해 어 만나 만나게 해준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쫙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어올 수도 있고 안 오고 승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 꼭 아무것도 안하고 이루어져야만 마음의 힘이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필요하다면 어, 필요한 것을 꼭 마주하게 될 것이다. 뭐가 됐든